모바일 영상 명함 만들기 프로젝트 받기를 클릭합니다. 메뉴에서 예능 선택합니다. 예능의 내프로필 선택합니다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내 프로젝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을 클릭합니다 필요한 에셋은 모두 다운로드 받으세요 오늘의 프로젝트에는 어떤 클립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5초짜리인데 굉장히 많은 클립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수정할 건 아니고 몇 가지만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위에부터 하나씩 수정할 수 있는 거 수정하겠습니다. 제루의 이름 이름을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순이 랜드 라고 영문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텍스트도 수정하겠습니다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일단 직업 이라고 생각하고 크리에이터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것은 메일 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일 주소 어, 네이버나 다음 기타 등등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전화번호 전화번호 쓰는거 선택하시고 수정하겠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휴대폰 번호 쓰시는게 좋겠지요 네, 전화번호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는 그냥 저는 유튜브 계정을 제 나름대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순이 랜드 라고 쓰겠습니다 한글로 쓰겠습니다 어 그런데 한글 한글로 쓰다 보니까 이게 길어져서 확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오른쪽에 텍스트 옵션에서 자간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잘 맞지 않아서 다시 텍스트 옵션에 가서 자간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여도 읽는 데는 별 지장이 없으니까 자간은 줄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진, 사진을 교체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진을 지우고 제가 준비한 사진을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어에서 미디어, 미디어 선택하시고 준비한 사진을 추가합니다. 사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줘야 하니까 클립의 길이를 끝까지 늘려줍니다. 사진의 일부분만 사용하기 위해서 크롭을 이용해서 사진을 잘라 주겠습니다. 크롭 누르고 마스크 활성화 시킨 다음에 모양을 저는 동그라미를 선택합니다. 동그라미를 한 다음에 크롭 잘라주, 잘라내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원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다 됐으면 사진을 움 옮겨서 동그라미 안에 넣겠습니다 그런데 사진하고 동그라미가 약간 크기가 다르니까 조절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크롭으로 크롭을 선택하고 선택하고 얼굴, 얼굴을 얼굴 집중적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얼굴 쪽으로 얼굴 쪽으로 위치를 맞춰 줍니다 그리고 다 됐으면 이것을 선택해서 확대시켜서 원, 밖의 원과 크기를 맞추어 줍니다. 근데 사진이 조금 큰것 같아서 사진 크기를 조금 더 줄여 보겠습니다. 약간만 줄이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줄여서 동그라미 안에 위치 시킵니다. 이거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지금 편집한 명함은 휴대폰 사이즈인 9대16 비율로 되어 있어서 편집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저장을 해서 휴대폰에서 보면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파일 영상 명함 완성했습니다.